네. 아래로 보겠습니다. 또 만났어요, 아, 래로 내려가 아, 겠습니다또 만났어요, 아, 아, a 不0不占0 10000 1 0 0 0 0 10000嘛哦太 Thank you No no n m o e bye 이제 나안 돼. 컴드 유튜브 거반 어디? 얘는 디팔로팔로팔로팔로 No no. Okay. Okay. 오케이. 안 e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인기가 많아요. 사진 찍어 달라고. 여기 <웃음> 아래가 <웃음> 아니고?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어 골든 브릿지. 골든 브릿지가 최고였습니다. 아밥 먹으러 어딜 가야 되는 거야? 에머이 여기 어디야? 이어 플라자. 아, 아, 아, 여기 여기? 저게 놔. 나나나나 와. 나 와. 나 와. 괜찮아. 검아 맞냐? Yeah. Yeah. Wow. 여, 여, 여기랑 여기 이빨자국 보이시죠 여러분 네, 아프진 않는데 그냥 살짝 살짝 온거예요 자기도 겁나니까 네, 근데 괜찮습니다 네. 와 저기 또 사람이 겁나 많아졌네요 우 미쳤다 진짜 확실히 여기가 제일 아름답네요 미아 미아 이들도 송이제는 앞에 아까랑 달게 이제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시면은 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다 다리가 조금 약간 흔들거리고 좀 무서워요 어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? 네우 어, <웃음> 왔다. 에미 네. 비어프라자. 네. 아. 원래 이제 베트남 남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베트남 여자들이 쓰는 거예요. 아, 이제 식사하러 또 올라가야 돼요.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. 진짜 진짜 피곤하려요. 좀, 뭐좀 먹고 싶어요. 오 시원하다. 조금 더 올라오니까 더 시원해졌어요. 여긴가와 사람 많다. 또 혼자 와도 사람들 많으니까 어, 재밌습니다. 눈팅갈 만도 나고요 아니 입구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없어 보였거든요. 네,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개 많네, 진짜. 제가 느꼈을 때는 하롱보다는 훨씬 더 어,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베트남 같지가 않아요. 그냥 유럽 유럽에 온것 같습니다. 와, 또 여기 광장에 앉아서 사람들 먹고. 아 여기네. 에마여, 내 비아프라자. 여깁니다. 비아프라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붙여. <웃음> 어, 오케이. 붙여. 아, 진아나 너무 좋아. 카메라 당겨주는 거나 너무 좋아 진짜 오, 음식도 넘쳐요 어 스테이크 음. 와인 아, t h a n 오케이, c o 아, 어, 멕시코 고기. 어, 저는 냄. 뭐지? 치킨인가? 아, 치킨이다. 그리고 새우. <목소리> 어, <이거. 목소리> 아, 진짜. 아, 이거. 못어 다이. thank you. 어. 오, 김치! 좋아, 좋아. 여기 김치맛은 어떨까? 뭘까? 이거는... 베트남식 음식인 것 같고요. 재료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오! 음, 갈비찜인데 그, 이걸 좀 이따 먹을게요. 네, 볶음밥이고, 어, 소시지, 좋아. 아, 여기 가운데는 거의 다 베트남 음식인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. 음, 스파게티, 이거도 이따 먹어야겠다. 아, 베트남은 이런 식으로 밥을 좀 많이 만들어요. 네. 아, 음료수 있다. 아, 에머, 이거. 그래, 꽝, 이거 안돼! 컴둑! 어... 오늘 네, 오렌지 주스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? 뭐야 이거 어디야어 누구야? 누가 음식 버렸어? 나우미! 제가 갔다 온 사이에 깨끗하게 비워져있어요 이기 음식을 올려놨는데 네. 사라졌어요 다시 포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먹겠습니다 어, 이제 좀 든든하네요 네, 뭐 밖에 나오니까 음악 공연도 하고 화려합니다 저기 여행객들 따라가고 있어요 뭐라니까. 베트남 생활을 참 오래 하면서도 가랑해에 오니까 또 어리버리하게 됩니다. 음, 여기 다다른 다른 국적이고요. 저 혼자 한국 사람인데 어, 좀 부끄럽네요. 제가 옆에 친구들한테 한국말을 조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오, 오 맞아. 맞아 맞아 맞아. 안녕하세요. 오 감사합니다. 오. 감사합니다. 오. 감사합니다. 오. 감사합니다. 오.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 감사합니다. 와, 옆에 친구들이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네요. 비보이 댄서인데 와 진짜 유명한 친구들이에요. 팔로워가 장난 아니네요. 대단한 친구들입니다. 그러시한 친구들. 나 진짜 감사